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저희는 감사하지 못했고 주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영원한 죽음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 있으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겐 응답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